장하시고 저를 따르십시오 처음에 마양반떼 위승위승 나타나타야 대사람야사 반차실란이야자마 이거는 삼기오개를 존경하는 스님 저희들에게 삼기오개를 일러주십시오 하고 그대매인지 나머지는 아마 의물을 통해서 아실 겁니다 이거는 부처님 당시에 붙어서 부처님께서 직접 신자들에게 전하셨, 일러주셨던 계문이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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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วสองค나เวสอ나ค์นะคนาทายะนะคนาทายะทิสรเนนะ야ห마ิสรเนร บ่ยั้งบั้นเต้บ่ยั้งบั้นเต้วิสุงวิสุงวิสุงวิสุงวิสุงวิลักขนทายาลักขทายาทิสระเนนาหะทิสร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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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맘마 사라남 차미 갓차미 상캉 사라 상캉 사라남 차미차미 두띠얌피 두띠얌피 붓당 사라 붓당 사라남 차미차미 두띠얌피 두띠얌피 암망 사라남 담 사라남 차미차미두띠 비 뚜디안비 상캉사랑 상강사랑 가차미 가차미 tatiyampi, <sum> tatiyampi, u t a n g saranang, u t a n g saranang, kachami, tatiyampi, tatiyampi, a m a n <sum> g saranang, a m a n g saranang, kachami, tatiyampi, tatiyampi, sankang saranang, sankang saranang, k a c a m i kachami, 바나นา타바나ัต타า라마니า라마니 시카바당 시카바당 사마디아미 사마디아미 아ี나타나아า나타나ั라마니ก라마니 시카바당 시카바당 사마디아미 사마디아미 น메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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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니 반짜 반 시카파다니 시카바다니 시카 사마디야미 사마디야미 실레나 수카띵냥띵 실레나 포카삼파다 실레나 니푸띵냥띵 다스마 실랑 위소다이 이와 같이 개를 잘 지킴으로 해서 행복해지시고 이와 같이 개를 잘 지킴으로서 해 부유해지며 이와 같이 개를 잘 지킴으로 해서 마침내 니바나 깨달음을 꼭 성취하게 됩니다. 사두. 사두 사두 사두 사두 사두 사두 대변이 나오는 그상태의 마음을 집중시키셨으면 절대 변비가 없답니다. 대변을 볼 때는 대변을 보는 나는 변비 때문에 대변을 못 본다고 하 불안한 마음으로 변비에앉으면 대변 안 나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죠. 똑딱, 똑딱 똑딱 똑딱 흘러가지요 급하지요. 그 급한 마음이 어서대변을 봐야 할 텐데 이 불안한 마음이 대변을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못 봅니다 대변이 되면 어찌 되는 변비현상이 나타나면 무슨 병이 생깁니까 대장염에서 대장암이 생기게 됩니다 변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먹은 음식이 위장에 들어가면 소화가 됩니다 우리 인체 내부에 있는 모든 열량이 위에 집중돼서 진짜 그대로 문자 똑같이 태웁니다 우리 몸의 열을 갖다가 음식을 태워서 모든 성분을 추출해낸 다음에 찌꺼기는 대장으로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저는 의학을 전공한 사람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충분히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정확한 분입니다 대장으로 들어가서 대장에서 멈춰 있는 동안에 우리는 배부르다 그럽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이 있다, 그게 빠져나가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장의 기능이나 정신적인 영향에 의해서 빠져나가지 못할 때, 그것이 장 안에서 오랜 시간을 머물게 되면은, 장, 장 내에 있는 그 변에서 나오는 폭소 그것도 썸이라고 합니다. 그거와 더불어서 균들이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이래가지고 장의 벽을 허물기 시작해요. 자극을 주어서. 그렇게 해서 허물어진 벽에는 장어 벽에는 균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고름이 됩니다 그러다가 원체 입장에서 들어가는 힘에 의해서 찐눌림에 빠져나오면서그 고름도 부분을 씻습니다 그럼 그게 고름이 터져가지고 자, 배 변에 고, 고름이 묻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매번 계속 얼마간 지속되면은 그 다음에는 그 상처 부위가 아무런 여유가 없을 때에 거기는 완전히 병균이 자리를 잡아서 그 주변을 <웃음> 굳게 시작하면 그게 대장암이 되어버립니다. 대장암이요. 변비는 들어오고 나감에 정지된 상태입니다. 우리들이 하루 먹은 음식이 그대로 잘 소화가 되고 불필요한 것들은 쓰레기나 찌꺼기들은 변이라는 곳에서 나오게 되어있는데 나오지 못할 때 들어감과 나오면 균형이 깨집니다. 여러분이 지금 집에 나오셨습니다. 열쇠를 집안에 놓고 문을 잠궈서못 들어가시면은 여러분은 병이 생깁니다 불안해지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모든 건 일어나고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을 여러분이 이와 같이 잘 관찰하시면은 아무 것에도 거모 잡는 집착이 없어지게 됩니다 일체의 모든 상태는 일어나고 사라지게 되어 있다면은 무엇을 내가 그모잡아서내 것이라 할 건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음식을 자체은 음식 잡으면 그 자체의 마음을 집중시키고 방을 닦으실 때는 특히나 가정주부가 방을 닦으시면서 남편이 지금 밖에 나가가지고 뭘 어떻게 가고 누구를 어떤 놈의 여자를 만나가지고 뭘 어떻게 가고 오늘 저녁에 또 제시간에 들어올 건지 안 들어올 건지 이러면은 방이 닦는 게 환치라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정신이 없이 미친 듯이 그냥 환치라고 돌아다니다가 방 닦았다 하지만 이래 보면은 먼지가 소복이 쌓인다는 상이고 걸레가 더럽혀져가지고 걸레랑은 벌레 잘 접어가면서 자 이렇게 차례있게 닦으면은 방이 깨끗하게 닦이는 법인데 여러분들은 방을 쓸고 닦습니다. 그 잘못된 거예요. 방을 쓸 때도 빗자루 끝을 탁탁탁 튕기면서 씁니다 또. 왜 튕깁니다 하세요? 생각은 급하고 남편이 지금 뭘할 건가 애들이 뭘할 뭐 건가 막생각이다글어글 거니까 안정된 마음이 아니라서 빗자루를 다 긁어가지고 딱 멈추지 못하고 먼지를 다집 날리는 거예요 혼날리고 그래부지 굳이 걸려서 씹고 닦고 걸려닦고 나면은 그닦은 뒤에 먼지가 또 소복이 내리않습니다.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해서 소재했다는 책임은 완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소재가 아닙니다. 일종의 불안한 마음을 나타내 보이는 행동이죠 정작 다른 청소라면 먼저 걸레를 접어서 잘닦고 여기에 먼지가 잘 끼고 때가 낍니다 그럼 다음 부분 또 해서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해서 차례차례 팔을 뻗쳐서 앞으로 당김 뻗쳐서 앞으로 당김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의손 움직임의 마음을 집중하고 방소질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러나 그방소제는 정확하고 깨끗한 방소제가 됩니다 그래서 두번안 하게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시간이 절약된방소제가 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이 방소제를할것 같으면 방소재하는 그 자체의 마음을 집중시킬 때에 일체 다른 번에는싹 사라집니다 아주 가볍고 깨끗하고 깨운한 마음으로 방소재를 하고 나면 그 다음 일이 무엇인가 딱 생각이 들때 아, 내가 이제 설거지를 할일 설거지 할 때는 설거지 하는 그 자체의 마음을 집중 시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남편과 싸울 일을 막 생각해가지고 한 번만 돌려도 될걸한여하번씩 <목소리> 돌립니다. 연하 번씩막다거 됩니다. 그래가지고 남편을 만나가지고 이 남편을 어떻게저어떻게이 하면서 그릇 씻은 것은 논다고 논게 그만 바닥에 떨어뜨려 펑깨진다 그럼 내가 있는 또 이래가지고 또 자기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신경질 과다 그래서 재산이 없어진 거예요. 자기 재산이 하나 없어진 겁니다 사실. 이도 이제 직성이 안 풀리면은 어떡합니까? 우장창창를 깨야 됩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꽝해때 그때 정신이 번쩍 나니까 조금 뭐가 띵인 것 같거든요 토인것 같거든요 이런 식의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들 절에 와가지고 막정신 못하게 연불 하면서 절을 합니다 이도 다사 i g n of s t 예요 자기의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을 그렇게라도 해서 발사시켜서 풀어볼까? 그렇지만 그렇게 푸는 건 아닙니다 절을 만약에 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엎드리는 상태와 구부리는 상태에 여러분은 몸무 동작의 마음을 딱 집중하고 아주 조용하게 해 보십시오 정말로 진정한 예배가 됩니다 정신 못 차리게 다른 생각해 가면서 염불하면서 몸 움직이면은 그연 염불도 절도 아니에요 절대 그두두 두 가지 동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지금 어둡기 때문에 방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지 못하고 방에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된다. 그런 결론을 내서는 아니랍니다. 반듯이 내가 지금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왜 그래 나는 말하면서 손짓도 많이 하는데 뭐 다른 일도 두 가지 세 가지 할수 있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의 기능을 아직까지 그릇을 씻을 때는 그릇이 있는 그 자체의 마음을 집중시키고 바라지를 하시는 바라지를 하는 그 자체의 마음을 집중시키고 그 다음에 뭐뭐를 일으키는 그 동작의 마음을 집중시키고 앉을 때는 앉은 동작의 마음을 집중시키고 걸을 때는 시장이라도 가야 할 일이 있 걸을 때는 시장 가가지고 뭘막 생각할 것에 돌아오면서 또물건 들고 도 많은 생각하시지 말고 갈 때는 시장 가는 그 동작 자체나 에 마음을 집중시켜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합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찍이 건강을 위해서 자깅이라 그럽니다 쪼깅이라 안 합니다 사실은 자깅할 때에 걷기 운동 할 때에는 다른 생각을 다 배워보는 아침에 일찍 이 공기 좋은데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한번 걸어보십시오 마음을 내가 걷는 타지에 집중시키고 똑같은 이 키로를 하룻날은 여러분이 정말로 통부를 해서 들은 법문 가운데 한마디 키를 걸을 때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하라고 걸었다 그걸 내가 꼭 이번에 실천해보자 하고 걸어보시고 그 다음에는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막.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길을 걸어 보십시오. 그 결과는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마음이 집중된 상태에서 길을 걸었으면 절대 피곤함이 없습니다. 몸에 부담을 안 받습니다. 이거를 내가 실증을 해 드릴게. 여기 가정주부로서 어린애를 키워 보셨지요. 그 어린애가 잠이 들었을 때의 아는 무게와 잠이 껴있는 어린애를 아는 무게 차이가 있을니까 없습니까 크게 있죠 바로 그와 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딴데 두고 다른 생각을 하면서 힐을 걸고걷같으면 마치 잠드는 애기를 안는 것 같이 몸은 무게가 대단히 커집니다 그래서 그 몸은 무게가 다리에 압박을 주니까 다리도 아프고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마음이 현재에 딱 집중될 것 같으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각성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치 깨어있는 어린이를 안고 편안하게 걷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엄연하게 정확하게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절대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이만큼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없는 일은 저는 하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일이었고 이미 경험해 왔던 일입니다. 다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일상적으로 해야 하는 일인 걸로 그저 알고 살아왔을 뿐이지 그것이 잘못되었고 내 마음이 그 일에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아무도 이 얘기 안 해줬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일체 모든 일에 마음을 집중시키면서 생활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참으로 창조적인 삶이요. 생산적인 삶이요. 보람된 삶이요. 행복한 삶이요. 평화로운 삶입니다. 그 이상 여러분은 뭘 바라십니까? 거기서 더 바라신다면, 은더 깊은 수행을 통해서, 완전한, 부처님 과 같은 깨달음의 성취. 허리들 사람들이, 니빠나, 그게 이러면 뭐할 건가? 참으로 그거는 경망한 얘기입니다. 아주 경망스러운 얘기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정말로 불자라고 한다는 차원에서 부처님의 법을 배운다는 사람의 입장에서라면 은 절대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의 강국한 자비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여금 다시는 생사윤례를 발언나지 않는 것. 그것이 부처님의 자비입니다. 여러분들도 하여금 무한한 생을 금생에 이만큼 닦고 나머지 시간 다 탐진치로 놀아나고 또 다음 생이 에 만큼 닦고 또 탐진 치료 다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을 무수한 세월을 소위 말하면 보살행이라는 걸로 시간을 보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의 금생에 인간이 되었지만은 다음 생에 우리가 숨딱 끊어진 순간 다음에 무엇이 될 건가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이 금생에 닦은 성근 공덕이 자신이 있게 할런지 모르지만은 또 하나 큰 숨어 있는 잠복병이 있습니다. 뭔줄 아세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과거 전생에 쌓아 놓은 풀선업이 언제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그것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네 가지 나쁜 악도에 떨어질 가능성은 얼마든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가지 나쁜 악도는 무엇인가 여러분이 인간이되어서도 무지할 것 같으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습니까 자, 이좀 현실적으로 한번 비유해 볼까요? 교육이 잘 되어 있고 그냥 엉터리 박사가 아니라 실제로 공부해서 학위를 논문을 제출해 가지고 학위를 받은 박사 그것도 시시한 대학이 아니고 미국 같으면 미국에 적어도 하버드나 예일이나 조지타운이나 이런 데서 정식적으로 공부해서 학위를 받아와 가지고 한국 사회에 들어온 사람, 어떤 대우를 받습니까? 그 사람이 저 공부 안한 노동자, 농민과 같은 대우를 받습니까? 적어도 기업인 하면 최고 경영인이 될수 있고 직장인 하면 전문직으로서 다 수준급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공부 못한 사람은 뭘 해야 됩니까? 똥통 퍼야 되지요 쓰레기 치워야지요 길바닥 쓸어야지요 니아가 끌어야 됩니다 그거 좋은 일이에요? 아마 이 방에 계시는 분들한테 그런 일시키라면전 아무도 그걸 받아들일 분 없을 겁니다 내 눈엔 그렇게 보이네요 그렇게 하라고 하면 아무도 그렇다면은 인간이 되어 가지고도 엄청난 차별이 있습니다 계층의 차별, 부의 차별 학문적인 지식의 차별 여기서 우리는 엄연하게 어민, 인간에 대해서도 이렇게 많은 고통을 겪게 되는데 인간이 아닌 다른 생명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큰 고통을 겪게 하는 건가 그것을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그것을 여러분 선호하세요? 부처님께서는 중생에 한 생이 아니요 수백 생도 아니고 수천 생, 수만 생, 수억 생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다 보셨기 때문에 아, 비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너희들이 이 지구상에 존재해 있는 모든 풀잎과 나무들을 꺾어서 한 가지 한 가지로 잘라가지고 쌓아놓은 다음에 그한 가지나 풀한 잎이 너의 한생이다 계산하고 던져서 그 모든 산더미와 같은 나무가지나 풀립이 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태어난 횟수는 아직 끝이 끝이 없는 이라 그러셨습니다